깊은 계곡에서 멧돼지가 나타나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깊은 계곡에서 불빛을 보는 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깊은 계곡에서 사람 소리를 듣는 꿈.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경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 계곡 등에서 메아리가 들리는 꿈.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듣게 된다. 바라고 있던 소망이 달성된다. 뉴스, 희소식, 전화 등이 있다. 누런 황룡이 깊은 산 계곡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돌이 유난히 많은 계곡을 보는 꿈. 재물이 들어와 금전적으로 풍요로워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맑고 차가운 계곡에서 깨끗한 물을 실컷 마시는 꿈. 재물복과 이권이 늘어나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맑은 계곡물을 보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빨간 나비가 푸른 산 계곡을 날아다니는 꿈 빨간 나비가 푸른 산 계곡을 날아다니는 꿈은 장차 태아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 산 계곡에서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 정치에 입문하거나 공직을 맡는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서서 그로부터 명예를 얻게 되거나 그런 자녀를 출산하게 됨 산속 깊은 계곡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꿈 신기하고 영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연구 끝에 발견한다.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하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되어가는 길몸이다. 숲 속의 계곡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 좋은 성과를 거둠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 위험한 계곡에 가로 놓인 다리를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계곡에 놓여진 다리는 자신이 장래에 겪게 될 심각한 위험을 뜻한다. 푸른 산 계곡을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 높은 관직에 오르는 아이가 태어나는 태몽으로 해석합니다. 험난한 계곡을 걷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걱정거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황룡이 깊은 산 계곡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꿈. 투자나 일의 성과를 올려 재물을 얻게 됩니다. 흐르는 계곡에 오뚝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꿈.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집단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길몽입니다. 계곡에 똥물이 흐르는 꿈. 재물운이 상승해 자금난이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꿈.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꿈. 현재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암시. 무사히 건너면 어려움을 이긴다는 뜻. 계곡에 흐르는 물 중앙에 누군가 서 있는 꿈. 자기의 작품이나 논문을 어떤 회사에서 인정하게 된. 계곡에 흙탕물이나 진흙물이 흐르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곡에서 맑은 물을 마시는 꿈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배아리가 들리는 꿈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듣게 되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곡에서 목욕하는 꿈 그동안의 근심이나 걱정이 모두 해소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빨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본꿈 정치에 임문 하게 되거나 공직을 맡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나서고 그로 인해 명예를 얻게 될 징조. 계곡에서 수영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 오수대통하고 소화성 취하여 바라고 있던 뜻과 소망을 이룬다. 계곡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꿈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 행제를 하게 되어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에서 큰 폭포수를 보는 꿈 귀인을 만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으로 여행가는 꿈 좋은 기회가 생겨 여행을 하게 되거나 행운이 따르는 등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이 휘어져 보이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이나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꿈 기분 좋게 수영하며 즐기면 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불 속에서 거친 물살에 힘겹게 수영하면 힘겨운 현실을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꿈 계곡물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는 꿈 현재 연애의 상황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곡물이 말라가는 꿈 운이 하락하게 되고 진행 중인 일에 손실이 발생하게 될수 있습니다. 계곡에 관한 꿈 완충지대, 접경, 타기관, 타국 다른 세력권 사이를 뜻하거나 다만 어떤 기관을 상징하는 부위이다. 계곡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꿈. 합격이나 승진 등으로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계곡에 떨어져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꿈. 남성이 여성의 성적 매력에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다. 여자를 주의하고 절제해야만 한다. 급류가 흐르는 계곡물을 건너는 꿈. 다른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로 피해를 입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계곡에 산삼꽃이 피어있는 꿈 명예와 성공 등 원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깊은 계곡에 에델바이스 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세계적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에 드러낸다. 발명, 발굴, 수도 등의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깊은 계곡에 있는 약수 물을 떠먹는 꿈 실제로 속이 후련하고 머리가 맑아진다. 보통 근심이 사라지고 진리를 터득한다.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깊은 계곡에 있는 예쁜 꽃이나 식물을 보는 꿈. 행운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깊은 계곡에 파란붓꽃이 산뜻하게 피어 있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깊은 계곡에 하얀 산삼꽃이 피어 있는 꿈. 명예와 성공 등 소망하던 빛이 잘 풀림. 깊은 계곡에서 동물 소리를 듣는 꿈. 소속된 집단이나 단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계곡 꾸메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